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거리 연애 중 이소라 하트 최동환 최대한 맞추고 쪽에서 장거리 커플 이소라 최동환이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밝힌다. 6일 밤 10시 m b n 돌싱글즈 회전 괜찮아 사랑해 이하 돌싱외전이다첫 방송하는 가운데 소한 커플 이소라 최동환의 장거리 연애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이 선공개됐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소라는 장거리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거의 주말밖에 못 본다. 심지어 동안 오빠가 주말에도 하루는 일날 때가 많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면접 교섭으로 딸을 본다. 고 답한다. 그러면서 이소라는 글에도 최대한 맞춰서 본다. 금, 토, 일, 월요일을 쪼개서 본다. 몇 경기도 화성과 대구 광역시를 오가며 사랑을 이어가는 달달한 커플의 정석을 보여준다. 어키지혜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 더 설레고 애타는 감정이 오래 갈것 같다며 소환 커플에게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유세유는 결혼생활을 하다보니 일주일에 한번 아내를 보는 거면 너무 좋다고 너스레를 떤다. 급기야 유세유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라고 희망사항을 고백한다. 이지혜는 그럼 두 달에 한 번으로 할까 라며 극적 타결을 꾀한다. 여기에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라는 자막이 더해져 절묘한 타이밍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제작진은 방송 당시 최종 선택에서 엇갈려 시청자들의 눈물을 쏟빼던 소환 커플이 돌싱 외전이를 통해 재소환됐다. 드라마처럼 이어진 소환 커플이 현실 연애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이어가는지 공개해진 설렘을 안길 것이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돌싱글즈 3방송 이후 연인이 된 이소라 최동환의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담안한 비엔 돌싱글즈 예전, 괜찮아, 사랑회는 6일 밤 10시 첫회를 방송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